안녕하세요. 상을무입니다 잎과 강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잎이 작은데요. 보통 마트에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. 커도 푹 쪄서 드시면 돼요. 또 우엉잎이 또 몸에도 좋잖아요. 잎은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서 이 뒷부분은 코팅이 돼서 물이 잘안 튀어요. 이렇게 막 문질러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. 찜기를 깔고요. 우엉잎을 넣고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제 푹 찌면 됩니다. 근데 우엉잎 찐게 너무 질겨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서 이렇게 우엉잎 푹 조리는 거 있거든요. 그거 해서 드시면 물렁하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속에는 좀덜 젖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좀 뒤집어 주면 좋고요. 원래 우엉잎이 좀 약간 찔겅찔겅한 맛으로 먹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15분 정도 찌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작은 뚝배기에 다 한번 강된장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저는 매운 고추 3개만 쓰겠습니다 저는 마늘을 가끔 안쓰기도 잘하는데요. 두 쪽만 써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육수용 멸치 큰 건데요. 이거를 전자렌지 한번 1분만 살짝 돌렸는데요. 이렇게 돌렸다 꺼내면 여기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잘 끊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게 이렇게 찢어서 넣겠습니다. 요거 아니면 멸치 육수 있으시면 멸치 육수 쓰셔도 돼요. 천연조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. 여기다 된장을요. 저는 한, 이게 강된장이니까 조금 짭짤한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세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고는 된장은 알아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지금 많아서 꽉차 보이죠? 이게 끓으면 숨이 죽으니까 괜찮습니다. 이렇게 물을 종이컵 정도 반컵 정도만. 좀 빡빡하게. 이게 예, 뚝배기가 작아서 불을 약하게 해놓을게요. 너무 세면 불꽃이 위로 너무 올라가서요. 고춧가루도 한 스푼. 한 5분만 끓여도 될것 같아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강된장과 이렇게 립쌈다 됐습니다. 이렇게 강된장만 하나 있어도 밥에 이렇게 넣고 비벼 드시면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음, 쌈까지 있다면 더 좋습니다. 금상첨화입니다. 맛있는 쌈으로 여름 입맛 잡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름에는 우엉이, 우엉이 또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습니다. 완전 밥도둑입니다.